주는 마음을 딱쓸수 있어야 돈이 들어오는데 에너지니까 돈도 딱 써야 쑥 들어와요 밀어야 들어오는데 땡기니까 자꾸 이렇게 받으려는 마음 받는 마음이 아니라 뺏는 마음을 쓰죠 남이 다내거 뺏어가는 것 같기만 하고 부자들을 보면 내거다 뺏어가는 것 같고 얄밉고 막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못 쓰는 애고에 대해 얘기합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 마음을 못 쓰게 하는 애고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 뺏고 뺏긴 애고입니다 모든 세상 만사를 다 뺏고 뺏기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주 물질적인 관점이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약대 다녔거든요. 근데 그 약대 남학생 중에 약간 포레스트 검프 같은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등치가 크고 막 사람이 좋아 그래서 여학생들이 좋아했어 왜냐면 뭐 이제 힘든 거 도와달라고 약대 여학생부 같은 데서는 약초차 팔고 이런 거 해요 축제 때 그러면 이제 그돈 벌어서 그거로 약대 여, 여학생 기금 쓰는데 남자애들한테 그런 물 무거운 거 들어다 달라고 하고 막 이러면 안 들어주는 거야 야 니네 그거 돈 벌어서 다 여학생 기금인데 남학생 기금도 아닌데 안 해줘? 막 이런 애들이 많고 마음 좋은 그 포레스트 건프 같은 그 친구는 알았어 허허 네가 좋다면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제 남학생들이 맨날 그런 거야 아이고 쟤는 저 새끼는 저거 아주 맨날 저렇게 당해 여자들한테 맨날 뺏기고 저렇게 응? 이용만 당하고 아유 저거는 어떻게 살지 몰라 이런 식인 거예요 걔는 맨날 그랬어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걔가 뺏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학생들이 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먹을 것만 있으면 구멍구멍 챙겨주고 좋으니까 어? 그리고 막 일을 시키지만 또막 챙겨주고 편들어주고 하면서 여학생들이 잘해줬어요. 남학생들한테도 구박받으면서도 또 남학생들 시키는 것도 다 해. 그러니까 또 여학생들이 아이고 이 바보야 너는 왜 남학생들 니네 싫어하고 막너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한데다 해. 내가 필요하데 어허. 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었어요. 사실은 졸업하고 제가 어떻게 약국에 가서 맨날 저렇게 해. 당하면서 살겠지. 제가 정말... <웃음> 우리는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모자란가나 싶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뺏고 뺏기는 애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뺏긴다는 손에 이익을 계산을 안 하는 거야 잘. 그리고 그냥 주는 마음을 쓰는 거야. 그냥 줄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좋다면 항상 얘가 이말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걔를 떠올리면 뭘 부탁하면 항상 괜찮겠어? 이러고. 네가 좋다면 이러면서 항상 해줬거든요. 그 말이 항상 떠오르면서 아, 걔가 정말 반은 도인이었구나. 그냥 줄줄 줄 아는구나. 근데 이제 얘가 시골에 어느 약국에 이제 관리약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 계약을 했겠지 들어가서 이제 8시간 계약하는데 돈 얼마 에 계약을 했는 거야. 거기 이제 약사님이 암에 걸렸대요. 자기가 들어간 지한달 만에 암 걸려서 막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가 나서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 순간 든 순, 생각이 모든 애고들은 계산하잖아. 이렇게 일요일도 근무하고 밤에까지 더운다나 거기가 그러니까 시골인 경우는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 쳐요. 그래서 밤에도 막 열거든요. 그러면 너 급여는 어떻게 해? 더 받니?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야 아유 그 변은 지금 문제가 아니지. 우리 약사님이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고기따 대고 돈 얘기를 해. 괜찮아 나는. 우리 약사님만 잘될수 있다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바보처럼 그렇게 당한다 또 뺏긴다 하면서. 그랬더니 아예 괜찮아 허허하고 또 사람 좋게 웃어요 그래서 아휴 가 어떡하나 새벽에 이제 잠 깨잖아요 시골 분들은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니까 그럼 제가 열지요 아저씨만 좋다면 뭐 이런 식이고제가 그래서 새벽부터 열고 밤늦게도 열고 아 그랬는데 그리고 몇년 지나서 이제 우리는 연락도 끊기고 한참 하다가 한참 지나서 얘가 어느 날 동창회에 나왔어 어, 정말 우리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이쁜 여자를 배우 나온 거야 정말 미스코리아 장 너무 입어서, 허, 누군데 그때 약혼자를 는 거예요. <웃음> 네가 어떻게 약혼자를? 그때더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약사님이 돌아가셨대요. 2년 3년째 되던 애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그 약사님이 시골에 유지였던가 돈을 많이 벌고 동네 사람들이 이사람 없으면 안 된다. 딴 사람한테 절대 넘기지 마라 이래드래요. 근데 얘가 뭐 돈이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냥 이거 넘길 테니까 동네를 선신해라고 이제 그냥 그 약국. 넘긴 거야. 어, 거기다가 이제 동네 주민들이 그래도 착하니까, 다 해주고 하니까, 그, 시골에 있잖아. 뭐, 인사마가씨 온천 아가씨, 이거 없잖아요.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랑 세상이 잘 돼서 약혼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또 속고 있어. <웃음> 우리는 이래서 얘가 또 속고 있어 이 아가씨가 등쳐먹으려고 응? 얘가 돈좀 있으니까 그 약국 돈 벌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화장실 간 사이에 우리가 막물었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의 말이 진짜 좋아 사람이 순수하고 너무 따뜻하대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얘기한대 누구씨만 좋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어, 자기는 그렇게 말해주는 남자 처음 봤대요 당신이 나한테 시집와주면 내가 돈 벌어 다 갖다 줄게 마음대로다 쓰고 내가 집에 가면 약국 끝나고 집에 가면 다리도 주물러 줄 거야. 집도 다 해줄 거야. 공주처럼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데이트할 때도 만나면 자기는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데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 뭐 힘들었지? 그러니까 아예 놀았는데 나는 오빠가 힘들지. 그러면 노는 게더 힘들어. 하면서 어디 주물러 줄까? 이렇게. 그 주는 마음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 천사 같다. 하면서 울더라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독신한 음, 기독교 신자인데 하나님의 기도로 만난 사람다뭐이러는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 착하니까 복을 받는거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너무 착하니까 복 받는다고 제가 이 마음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주려는 마음을 어떤 대가를 바르지 않아요 네가 좋다면 으니까 그냥 다 사랑받는거죠 근데 그 아이가 뺏고 뺏긴 애구가 없었던거야 의식속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근데 그냥 벌고 싶지 않지? 돈 많이 벌었는데 사람이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욕하고 두움에 떨면서 <웃음> 보는 거 싫잖아. 사람들의 사랑도 받으면서 돈도 벌고 돈도 잘 들어오고 내 우주의 돈 에너지가 잘 돌아서 많이 주고도 쉽지? 그럼 많이 주게 될 거야. 많이, 많이 벌면 많이 줄수 있는 게 우주의 법칙이니까. 그런 사람 되고 싶으면 뺏고 뺏기는 애고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예민하게 관찰해 보세요. 무의식 속에 자기 빼고 빼기 내고, 자기가 다 버리고 수치 주고 미워하고, 두렵다고 안 보는 그 불쌍한 나를 만나서 다 빼앗긴 아이를 만나서 안아주세요.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다 빼앗겨서 너무 서러워서 절대 안 바뀌려. 곤란 아기예요그 아이 만나서 알아주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으로줄 수도 있고, 거저 받을 수도 있는 사람 될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물러갑니다.